남 지역에 나와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미리 막기 위해서 위생선 전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know. I d o 니 t 오늘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때문에 know. I d o n 고 know. I 고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이 t know. I don't k n 게 잘해주고 함수시키고. 아금 저녁에 자요 육남수는한 년째 저를 맡다 치료해 주었습니다. 육남수님이안했도라면 저는 아직도 신사해도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모두 알지 않고 건강해서 행복한 생활을 누린다면 저는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곳이 허담당 우사로서의 조의 서원입니다.